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도저히 성대가 다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부족한 보컬 트레이너는 아주 당황하게 되죠 오늘은 무슨 수를 써도 성대 뒷부분이 다치지 않을 때 써볼 수 있는 아주 극적으로 성대를 닫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성대를 뒷부분까지 골고루 닫아주는 힘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그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탈, 보컬 프라이, 법, 뺏 꼭 등등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죠 특히 글로탈 훈련과 보컬프라이는 성대 닫아주는 훈련의 양대 산맥입니다 거의 대부분 100에 98명은 글로탈 및 여러 툴들을 통해 성대 접촉을 골고루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10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컬트레이너 경력이 웬만큼 쌓이지 않는 이상 겪어보기도 힘든 케이스일 뿐더러 이 정도로 성대 접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보컬트레이너가 된 사람들도 드물다 보니 이 100명 중 2명을 해결할 수 있는 보컬트레이너는 아주 드뭅니다. 경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들은 꼭이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컬 트레이너 분들도 수강생 분들께 한번 써보세요. 서론이 길었죠? 이때 써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높은 후드 위치에서 보컬 프라이 하기입니다. 이 연습은 호흡, 후두올리기, 보컬프라이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제가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성급하게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완벽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연습하시기를 꼭 당부 드릴게요. 우선 호흡입니다. 호흡을 마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둡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호흡을 마시는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로 어둡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밝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숨소리가 어둡게 느껴지면서 음이 낮게 느껴질 테고 두 번째의 경우 숨소리가 밝게 느껴지면서 음이 높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두 호흡 중 상대적으로 더 밝고 높게 느껴지는 호흡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을 마실 때부터 미리 높은 후두를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호흡을 마실 때 혀뿌리를 아래로 눌러주면서까지 의식적으로 낮은 후두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흡을 마시는 양은 충분히 밝고 음이 높게 느껴지는 숨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실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마셔주시면 됩니다 공기를 많이 마실수록 성대는 더잘 다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후두를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후두를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려줘야 하는 이유는 높은 후두 위치일수록 성대는 더욱 강하게 잘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높은 후두 위치를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후두를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리게 되면 갑상연골 아래에 있는 윤상연골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호흡을 마신 후 이렇게 윤상연골이 움푹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후두를 높게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연습하시다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윤상연골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 혹은 아 모음으로 보컬프라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에와 아 모음으로 보컬프라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보컬프라이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에와 아 모음으로 연습하는 이유는 인두강이 가장 좁은 모음 즉 후두가 가장 높은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중 편한 모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광대 근육까지 위로 올려주면서 입을 위 아래 좌우로 가장 크게 벌려 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후두를 올리는데 사용되는 턱끝 썰골근, 하악 썰골근, 이복근 등등 다양한 근육들을 수축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이 얼굴을 보여드리면 우선 제 얼굴을 보고 한번 놀라시고 스스로 이 얼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십니다. 하지만 발성은 운동이죠. 운동에서 자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과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컬프라이는 보컬프라이, 즉 아... 이렇게 마치 튀겨지는 듯한 소리를 말합니다. 성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성대를 가장 강하게 닫은 상태의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컬프라이를 낼 때는 아... 이렇게 뉴트럴한 후두 위치에서 내고는 하죠. 하지만 후두를 높게 가져간 상태에서 보컬프라이를 한다면 더 밝고 음이 높게 느껴지는 보컬프라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번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높은 후드 위치에서 에와 아 모음으로 보컬프라이를 연습해주는 것으로 무슨 수를 써도 성대 뒷부분이 다치지 않던 사람들의 성대를 닫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컬프라이를 낼수 없을 정도로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음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 성대를 닫아주고 버티는 훈련을 해줘야 합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성대를 닫고 버티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려고 할 테지만 최소 10초 이상 버틸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고 나서 다시 보컬프라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타카토로 아주 짧게 짧게 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보컬프라이를 내보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다치지 않던 성대가 조금씩 접촉하기 시작하면 간질간질한 느낌 혹은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면서 기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혀로 볼 안쪽을 한번 만져 보세요 성대는 이렇게 볼 안쪽과 같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평소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점막이 처음 접촉할 때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드디어 성대가 접촉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기침에 관해서는 다른 컨텐츠에서도몇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달려요. 기침이 나오는데 괜찮나요? 이거 정말 문제 없나요?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언급을 했는데도 말이죠. 이번에는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기를 기대해볼게요. 이 강의가 독학하시는 분들과 보컬 트레이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이해하시고 올바르게 훈련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